물시간 잘못 오면 운동장 가는 길이 힘들다.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온 해변가. 상상도 못할 이상한 물건들도 많이 온다. 가끔은 보급상자에서 좋은 물건들도 나온다. 나의 운동장의 위치 개토끼는 집에서 쉬고 대신 개토끼 까칠한 놈 해변에 혼자 있으면 마음껏 센척 가능하다 센척 아니고, 진짜 세다. 코끼리킥. 운동한다고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냥 돌아다닌다. 이렇게 똥폼도 잡고, 바로 스쿼트. 마무리는 핵폭발 앞구르기. 오늘도 턱 종아리 운동 닭가슴살 같이 생긴 내 종아리 턱걸이를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집 안에서는 더 쉽게 되는 것 같은데 공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지 힘이 잘 안들어간다 다시 딱 90kg 이 구간이 나의 기본 무게 같다 레슨 안해주는 개토끼 바로 개싸움 어, 이게 아닌데. 가장 안정적인 개쿼트. 밖에서 하는 턱걸이보다 더 쉽게 된다 밴드를 활용하면 여러가지 운동이 가능하다 통구이 바베큐 틈만 나면 매달린다 샌드백 유산소 운동 108단 허니콤보 존맛 습관처럼 오른손을 사용한다 오른손 불균형 치팅 이후에 감량 속도가 붙을 줄 알았는데 유지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이 정도에 만족하는 건가? 요즘 탄수화물 맛 한번 보더니 정신 상태가 흐트러진 것 같다 이번 정체기가 길어지면 이번에는 당근이 아니고 채찍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2주 두부만 먹는 일 열심히 하자